<목소리> <목소리> 브리즈글 뮤직쇼 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<목소리> 네 김동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외출했다가 들어온 분들의 저녁 먹을 시간이.